하이트곡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.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활동 발 조금만 다쳐서 춤을 많이 무추는 게좀 아쉬워요. 그래도 할수 있는 선에서 조심하게 건강하게 하겠습니다. 여러분 많이 걱정하지 마세요. 괜찮습니다. I'm a fool for you, m o m m e it forever. h 곁에 forever. t o t t a n e i o n e i e I'm done. I'm done. I'm d o 이 e I'm done. I'm done. 어. 이게 모았을 때는 다시 일본을 봐야 돼. 여기 yo. 이거 하는 것부터 먼저. 이거랑 도는 거 이동하는 방향이 좀 다른 것같아 이게 도겸이 더오네 형이 몸이 앵글이 no, 어. 어, 그래.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. 어 그렇지 그렇지. 시작해서 이쪽부터. 다다다. 어지어지. 어. 반 침대랑 반대지 반대로 가야 되는 거죠. 시고 이렇게 다다다. 어. 다다다. 이것도 약간 거는 거 있었지. 뭔가 예. 뭐 따로 한사람 있었어. 우리 예, 꿈부터 할까? 네. 5, 아, 6, 아, 예, 꿍 가자. 어가게 예, 꿈. 네. 예, 꿈. 음. 음. 예. 뭐하 둘, 셋. 어, 방향이, 그러니까 이게 방향이 잘안 맞아. 15도. 네. 네. 손 드는 것도 모자 어, 이모자서 어그까이 뒤로 안가이이 어 아, 그래. 어, 이거 네. 이 손, 이 손. 이손 근데 이있니까 이렇게 해 볼게. 아, 처음부터 가 처음부터 이제 진짜 이제 진짜 쭉가는 거야. 진짜 가는 거야. 모르겠어. 쭉가는 거야. 아, 는 거야. 날마다 내 마음이 계속 더 자라서 불사이다. Uh, we'll 야, 있어, 있어, 원래 원래는 뭐, 이게 여기 1 아, 이렇게 들어와야 아, 되는데. 근데 지금 자셋아 둘, 둘, 필요 없이 그냥, 그냥, 그냥 그이 근데 너무 아니야 지금 다 근데, 뭐, 뭐, 뭐, 연습해야 돼. 셀프 코너 저 있잖아. 스슨이커피가 제일 맛있어. 야, 저기. 이거 갑자이다 에코가 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정이 그 덕들들까지 도도도 도도, 거들지나는와 신기. 해아니왜 미야, 아가가두 노래 이 정도 제가 가수 아, <웃음> 진짜로, 아, 진짜로! 성대모사, 제... 성대모사, 성대모사 제일 잘하고 개인기 거. 제일 어. 많아. 승원이 깜쳐! 안무는... 딱 중간 지점인 것 같은데? 세븐틴 같은 부분도 있고, 아닌 부분도 있고, 딱 중간? 음... 호시 파트. 좀 특이했어요. 그래서... 좋았어요. 저희 저희 세븐틴의 장점을 잘 살리는 안무랄까. 그게 바로 이제 세븐틴의 장점을 제일 잘 살리는 안무들인 거죠. 다이놈그룹만할수 있는 이번 안무에 보시면 모든 멤버들이 달린다는 거예요. 모든 멤버들이 걷는 거 거의 없이 정말 청춘인 것처럼 달리는 거죠. 사랑을 찾기 위해 Ready To Love 아, 또 모여? 아, 또 모인대 I'm ready to l o Can we s t 마음 계속 어 저안 나오는 아무 좋았어요두 <웃음> 겸이 약간 이렇게 야무 있잖아요. 내려가다가 가. 올리는 거 이런 거 약간 좀 섹시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처음에 배, 아무 다 배우고 나서 단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. 근데 그거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아쉽다. 와. 원래 원래 원래 이거도 이거도 여기도 너무. 섹시하다고 생각했어요, 이거. 이시하다고 아, <웃음> 생각했는데 그래서연습하 동안에 가서 6시간 동안에 서 6시간 동안에 서안왔 가서 6 모자라드르드으들 이거 손바닥이 바닥으로으야될 들으, 들으, 들으, 들으, 들으, 들으, 들으, 들으, 저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뭔가 이몇번해 이거 난다해난딱한번딱한번 응. 그래서 여기랑 여기가 좀 헷갈려 음 이거 뭔가 되게 그 뭔가 촥촥그 좋아요 응. 저는 이제 마지막 후렴 부분이 좀착 감긴다고 해야 되나 에착 감겨 아, 착 착감... 이게 착감긴 저도 그말 아, 쓰고 싶었던 근데 거예요. 착감기고, 저도 근데 마지막 등등 빠 이게 약간 노래도 약간 잘 부를 수 있게. 근데 그거는 맞아 진짜 그 노래의 그 그러니까 노래를 안 방해하면서 춤은 처지는데 춤은 멋이 멋있, 화려하고 멋있는데 약간 이런. 그러니 노래 그 노래가 딱 들리는 아, 안무라야지죠. <목소리> 의 속도가 아, 맞다, 맞다. <웃음> 했어요, <웃음> 고생? 했어요, 고생. 했어요. <웃음> 좋습니다. 네, 고생했습니다. 저희 이렇게 안무 연습 열심히 했고요. 어, 여러분들께 진짜 좋은 무대 보여 드리려고 어,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<웃음> 여러분 기대 많이 해 주세요. <웃음> 아!